기본키와 외래키는 서로 다른 거죠. 기본키는 여기처럼 열쇠 모양이 있는 걸 기본키라고 합니다.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면 그걸 외래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번호가 외래키가 되는 거죠. 기본키와 외래키의 차이점은 기본키는 반드시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기본키라고 우리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키는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외래키가 있습니다 외래키는 기본 키를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다고 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외래키를 주민번호로 가져와서 쓴다고 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직원들의 주민번호 목록이 쭉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의 주민번호 목록에 전 우리나라 국민 모든 주민번호가 다 들어있냐면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주민번호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키는 주민번호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키는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1, 2, 3이라는 딱 3명만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에 1번, 2번만 그 회사를 다니면 외래키에 3번은 존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1번, 2번이면 1번, 2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 2, 3이 있으면 이 사람들 모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는 기본키죠. 기본키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리스트 테이블에 고객 번호는 외래키니까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고,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에 없는 경우 그러니까 외래 키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는 존재하는 고객인데 모든 구매 리스트에 그 고객이 다 들어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고객이 구매를 안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하나만 있는 경우 있어도 상관없고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죠. 만약에 1월이라고 가정하고 1월에 고객 리스트에 있는 고객이 물건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상관없죠. 2월에 고객 리스트에 있는 고객이 구매를 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3월에 고객 리스트에 있는 고객이 구매를 10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서 구매 리스트에 웨래 키가 없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 고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에 두개 이상 있는 경우 여러 개 있어도 상관 없죠 구매 리스트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에 없는 경우 이건 절대 안 되죠 이건 무슨 경우냐면 나라에 1, 2, 3번만 있는데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 4번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키를 참조해야 외래키인데 기본키에 없는 걸 참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번호가 기본키니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반드시 존재하는 애를 참조하는 앤데 존재하지 않는 애를 참조한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